엄청 나 봐. 그건 필요 없어. 어, 아니 병병 아, 아, 진짜 실수할 점은 진짜. 아니, 가 헷갈렸어. 와, <목소리> 아, 아 이거. 죄송해요. 이거 이거 아, 헷갈려서 그만. 거수 아, 헷갈려서 그만. 아, 진짜.. 어렇게더 하얀 거이랑 어분 어분색이 헷갈릴 지정말이지 싫다면 말을 하시지. 정말 실망입니다 <목소리> 이렇게 <목소리> <디레기 있어다>. <목소리> 이렇게 는 어. 어. 이렇게 파는만. 이거어어 어. 어. 어. 아. 어. 어. 아. 아니. 어 <목소리> 가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참고로 참고로 이거 이기스스하나야저 새끼 존나 당황했을 거야 지금 그 뭐야 뭐메 메이 에이머로 왔는데 갑자기 자기가 아, 대장이, 대장이 됐어 맨충성충들이 자기 자비... <웃음> 아 너무 재밌어, 아, 너무 재밌어. <웃음> 야 그럼 브불지충성소년 세대 야 근데 충성충은 로딩 다 했는데 마지막 아, 안 됐어 그게 나갔다나갔다나갔다 그거 마지막에 나갔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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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 어... 두번째 충성충 사망 충성충성 너 어디서 쏘는거야? 아... 어, 뒤에 있었네? 어... 그 올라가서 뒤졌어 아그구럼 했네 그거 났는데? 아... 안녕 나 이제 거기 떨어지면 돼 방도 적은 어딨는가 들어오도 보자. 나도 나도 나도 나 저렇게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 나도 나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 어디 도 나도 쓰레기는 인기는1일서동료를 주셨어요. 훌륭한 강아 하지 만 11종 100개 소리하고 있는데. 오, 내일 네, 뻗다 야, 야, 그지책은딱 가운데. 텐드룸 에? 드룸정총집비꼭 나왔어. 이제 지히 우리 보디 들어드 들어가. 머이게 어, 클리어. 클리어 아니 클리어 아니다. 아니어 클리어 클리어 클어 클리어 클리어 클리어 클리어 클리어 세요 아야. 아어 어야자면 10박 3일 거나? 시퍼가 4일 나아 내한테 포탄 장비가 있구나? 내가 다이거지 <웃음> 어? 이거 어떻게 하지? 어? 여긴 충성충! 여긴 충성충! 저기야, 품축의 이공간공 있다! 공다왜 이거 다 쳐줬잖아? 어. 개판이요? 충성충이도작은 보이나? 야아 우리 도깨비가나살리로는데살리지 않고 있다. 야 도깨비 b h 이거 지마 가지 인 t a j 가지 a Tajima! 아 a j i m a Tajima! t 아 j i m a 아니왜 이렇게 해, 아니? 뭐야? 뭐지 맞았는데? 아, 이상 게임 진짜. 뭐지 맞았는데, 진짜. 뭐 이거 아 뭐야? 뭐야? 그린플린네54 l a 이 되고 인분이네 5인분이네. 5있분이네 5인분이네. 5나분이네5이네 5인분이네. 5이인 어딘지 정확히 오징어 레스토리스. 오늘어레 오징어 레스토리스. 오징어 레스토리스. 오징어 레스토리스. 오징어 레스토리스. 오징어 레스토리스. 오징어 레스토리스. 오고어레소리들리는 같은데. 리 글래시인가? 카베라? 카베라가 왜 있어? 카베라가 왜 이렇게 신문하는지. 카베라 정말 좋아. 몇 야, 내 앞에, 하나. 내 앞에 한 명. 야, 백, 백, 백, 백. 야, 거기서 못 살려니가. 혹게 이렇게. 아, 렸여아이포야 저기 저기 딴그 인질싸게 해볼까? 약올려볼까? 인질싸게. 써봐써봐 인질이 아씨, 까비. 오케이, 이제 인질 아, 어디 있는지 알았고. 아, 여기 방패? 이게 아닌데. 벤디지네어라 벤티가 아니 <뭐라>? 텐데. 예고 있던데 아, 아니 잘못했어요. 예고도 있다. 아니, 거기다 무식하게 이렇게 세개다쏟다 아. 시스템, 다. 탑에다. 아닌가? 누구지? 신앙 미사일 비슷한 아이씨, 미안해. 망쳐져. 오랜 깔고 싶다 엥? 뭐죠? 아이 어봐 아이 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